안녕하세요 자취아제 t v 의자취아제입니다 오늘은 파스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, 마트에 가시면 여러 종류의 파스타가 있는데요 어떤 메이커를 사야 될지 무엇을 사야 될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스타를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판되는 파스타 중에 제일 대표적인 파스타를 두 종류를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하나는 바릴라사의 스파게티고 하나는 데체코사의 스파게티입니다 물론 뭐 오또기도 있고 뭐 여러 종류도 있겠지만 이태리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먹는 파스타를 두 종류를 준비했거든요 이두 개의 파스타가 제일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조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면을 만들 때 물을 넣고 반죽을 해 가지고 압착 틀을 가지고 반죽을 뽑아내거든요 뽑아낼 때 나오는 그 틀의 재질에 따라 데프론 파스타, 브론즈 파스타 이렇게 두종류로 나뉘어 지거든요 옛날 사용되던 방법은 브론즈 방식의 파스타였습니다 점점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여러가지 시도를 하던 중에 데프론이라는 합성 수지를 이용해 을 가지고 파스타 면을 뽑아내게 되었습니다 데프론이 뭐냐고 하면 프라이팬에 뭐 데프론 코팅이라고 이렇게 많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합성수지의 일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을 뽑아 낼때대프로는 아주 매끈매끈한 이런 재질이기 때문에 마찰이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마찰이 적으면서 이 면이 미끈미끈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도 빠르고 생산도 많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파스타입니다 그리고 브론즈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캐리다운 제조 방식이거든요 특징은 청동틀이기 때문에 면을 이렇게 뽑아 낼때 미세한 스크래치가 나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까칠까칠하게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시중에 이렇게 면을 고르시다가 어떤 게 데프론이지 어떤 게 브론즈지 이런 걸 보실 때이 면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좀 있거든요. 뭐 색깔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닐라 사의 스파게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약간 투명감이 약간 있습니다. 근데 데체코 사의 파스타를 보시면 약간 뿌연? 약간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파스타는 데프론 방식이다, 이 파스타는 브런즈 방식이다, 그렇게 어분간하는 것도 기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 제조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느낌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. 발라사의 스파게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알단테 그러니까 표면은 미끈미끈하면서 먹는 김이 좋다고 해야 되나 우리 우동살이 이렇게 먹었을 때 약간 탱글탱글한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런 파스타를 원하실때는 이런 데프론 방식의 파스타가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체코사의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이렇게 아무래도 거칠거칠하다 보니까 뭐 소스, 뭐, 라구 소스나 토마토 소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면이 최대한 이렇게 붙어가지고 소스의 풍미를 최대한 느낄 수 있는 파스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, 알리올리오 같은 이런 면자체 알단테가 주는 식감을 선호하신다면 데프론 방식의 파스타를 추천하고요 어, 라구 소스 같이 소스가 좀 많이 묻은 파스타를 원하신다면 이런 브론즈 압착 방식의 파스타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초창기 이태리 이렇게 요리를 했을 때 진짜 대체코만한 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어, 면자체 그러니까 이런 브론즈 방식의 파스타는 또 미래 풍미를 조금 많이 내는 어,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꽤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두 종류 뭐 이렇게 제조 방식에 따라 이게 우열이 있다 뭐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안좋다 그런 건 없고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양 그러니까 뭐 소스라든지 아니면 식감이라든지 그런 밸런스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파스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돌한돌 <웃음>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제가 알려드릴 요소는 이 두가지 파스타를 삶을 때 약간 유의점 도 있거든요 이런 데프론 방식의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면이 아무래도 표면이 미끈미끈 하다 보니까 물에 견디는 힘 그러니까 내수성이 조금 강합니다 센 불에 뽀글뽀글 뽀글 이렇게 끓여도 크게 면에 크게 영향은 없거든요 근데 대체코사의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끝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와 있다 보니까 센 불에 끓이면 여기에 뭐 맛있는 밀의 풍미 많이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최대한 넉넉하게 넣으셔가지고 뭉건한 불에 끓이시면 어, 밀의 풍미도 살아나고 면을 조금 더 맛있게 끓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뭐 파스타에 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반인들이 한다면 그렇게 많은 차이는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전문적으로 요리 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차이는 뭐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정도로만 하시고 어 맛있는 파스타를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 저번에 가성비 패티 나이프가 이렇게 아마존으로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 리뷰를 한번 더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